마음을 다 피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내가 욕심이나 시기, 질투, 욕망의 마음에 사악한 생각이 있으면요. 나쁜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이거를 밖으로 쫓아내고 품어내야 됩니다. 품어내야만 하나님의 사랑에 순수한 이 마음에 내가 좀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빚으로도 볼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11조 헌금을 바치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욕심을 합니다. 내가 11조 헌금을 바치면서 아버지 이번에 일을 위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저의 아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그렇게 돈 같은 것을 주면서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막 욕심을 사요. 아버지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뭘 도와주시고 이번에 사업을 어쩌고 그런 러 십일천금 이게 뭐냐? 십일조 헌금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와서 하면서 욕심이라는 것, 예? 욕심 버려야 되는 욕심을 사서 계속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계속 욕심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뭐뭐 이거 뭐. 다 그니까. 러 이게 악한 마음을 품어내서 가벼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분에게 가까이 그 나라에 갈수 있는데 구원받았다면서 11조 헌금 내고 욕심스러운 건막 갖다 붙여대니까 이 욕심을 사서넣는 것이 모든 종파가 욕심을 사서어서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 이걸 보고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켜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도 아름답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생각하는 게 깊고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도록 하시면 됩니다